겨울이야 처음 우리 만났던 그날처럼 쓸쓸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야 어딘지 외로워 보이던 너의 표정을 닮은 저절이야 지내이 많이 추워졌지 벌써 시간이 내 차이 지나가면 넌 마령 천눈이 내려올 때면 추억이 되어 또 나를 찾아와 빨랑 너의 그 입술과 그도 아직 내마에 남아 지 수가 없 는데, 겨울 이야 우리 사랑 했었 던 이별 했었 던 너무나 아픈 날들 을 언젠가, 저리 지나 가면 그 추억 들을 하나 둘씩 전부 버 리고, 다버 리며, 사 랑.